네, 저는 에 네, 관련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차의 와이퍼는 언제 교환하셨습니까? 혹시 가물가물하시거나 또 문제가 없더라도 요즘 같은 봄날에는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곧 여름이 오고 장마가 시작되면 그때나 하지 하고 미루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봄이 되면서 미세먼지, 황사에 나무 수액까지 날리면서 엉겨붙고또 예보에도 없던 봄비가 가끔씩 내리게 되는데요. 점점 와이퍼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와이퍼를 새 것으로 교환을 했는데도 잘 닦이질 않고 4분까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랫동안 사용한 와이퍼 암이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랫동안 사용한 와이퍼 암에 생기는 문제와 또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가 잘 모르고 있는 와이퍼 암의 얼라인먼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치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치뷰 자동차 와이퍼의 구조를 보면 와이퍼 블레이드와 왕복 운동을 도와주는 와이퍼 암 그리고 와이퍼 블레이드를 연결해주는 와이퍼 암바로 구성이 돼 있는데 차를 몇년타 하다 보면 와이퍼 암에 구조학적 문제가 발생이 되고 와이퍼를 새것으로 교체를 해도 그 증상이 나아지질 않는데 이런 구조학적 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시 무리한 힘으로 해체할 때 변형이 되고 오랜 시간 잦은 왕복 운동으로 조금씩 변형이 되고 와이퍼 암의 스프링의 탄성이 약해져 누르는 압력의 변화가 생기고 최초 와이퍼 암에 정렬된 곳에서 벗어나 정렬이 틀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오래된 경우라면 교체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와이퍼 암의 정렬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와이퍼 암을 분리했다 조립하는 작업이 단순해서 누구나 할수 있는 작업이지만 꼭 알아두고 체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와이퍼 암 얼라인먼트야. 아마 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도 처음 듣거나 생소할 수 있을 듯 싶은데 오늘 와이퍼 암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동치뷰 이 차의 와이퍼를 세워볼게. 그리고 여기 앞유리의 아래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군데 이렇게 포인트 라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바로 이 포인트 라인이 뭐냐면 최초 신차가 출고되기 전 와이퍼를 조립할 때이 부분에 맞춰서 정렬을 하게끔 표시를 해 놓은 거야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가 오래되고 구조학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여기 이 차를 한번 볼까 보는 것처럼 포인트 라인과 와이퍼 블레이드의 간격이 상당히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 10년이 훨씬 넘은 차인데 한 번도 얼라이먼트가 되질 않은 거지 그럼 바로 얼라이먼트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 차도 6년째 타고 있는데 보는 것처럼 정렬이 약간 틀어져 있어서 겸사겸사 나는 와이퍼 암을 새것으로 교환을 하려고 해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캡을 벗기고 한 손은 와이퍼 암을 잡고 너트를 풀어주고 와이퍼 암을 분리해서 빼내고 동일한 방법으로 조수석 쪽도 분리를 해준 다음 시동을 켜고 와이퍼 작동 레버를 켜서 왕복이 되도록 작동을 시켰다가 멈춘 다음 시동을 끄고 새 와이퍼 암과 와이퍼 블레이드를 결합시키고 와이퍼 블레드의 이 고무 부분을 포인트 라인에 맞추고 와이퍼 암을 나사에 끼운 다음 너트로 다시 고정을 시킨 후에 캡을 씌우고 조수석 적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를 해주면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되었는지 와이퍼를 작동시켜 볼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제 와이퍼를 점점 더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와이퍼는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만큼 미리 점검 및 교체를 해주시고요. 혹내 차의 와이퍼 암얼라이먼트가 변형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지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굳이 교환하실 정도가 아니시라면 오늘 보신 방법 참고하시고 와이퍼 암얼라이먼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떼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튜뷰.